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. 음. 이게 환경에 대한 얘기거나, 음. 그러니까 그 아예 그냥 그 자체의 재능이 아니라, 음. 그냥 타고 태어나는 환경, 그 예술에 대해서 뭐 접할 수 있고, 뭐, 음. 그거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거나, 음. 아니면 아예 제일 뒷부분에서 중심을 둬서, 이게,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훈련에 초점을 맞췄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음. 근데 약간 훈련이 맞을 것 같은 게 지심은 음. 라 읽었을 때 지심은 음. 라에서 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. 네 가지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환경을 이끌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